어! 잠깐! 안돼! 안돼! 아... 아무래도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에 제가 해본 게임은 펄어비스의 신작, 쉐도우 아레나 CBT입니다. 2019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CBT를 진행 중인 게임이죠. 이전에 프리뷰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2020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검은사막 엔진을 사용했고, 당초 검은사막의 종속 컨텐츠로 기획되었었으나, 별도로 분리되어서 제작된 사실상 검은사막을 제외하고 검은사막 IP를 이용한 첫번째 게임이 되겠네요. 게임은 최대 50명이 한 전장에서 전투를 진행하는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입니다. 배틀로얄이라 하면 아재들에겐 스타 민속놀이에 프리포오리, 그리고 젊은이들에겐 배틀그라운드가 훨씬 더 익숙하죠. 다만 섀도우 아레나는 총이 없습니다. 그렇죠. 칼로 썰고, 도끼로 썰고, 지팡이로 때려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물론 그밖에 다양한 스킬과 장비, 물약이나 함정, 섬광탄 같은 일회성 아이템도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로비 화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전, 그리고 팀전, 끝. CBT에서 캐릭터는 총 6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워리어를 모티브로 한 조르다인 듀카스, 매화의 연화, 그리고 소설어의 아온 키루스, 자이언트는 게아르트 슐츠, 린자는 하루, 위치는 헤라웬이었죠. 캐릭터마다 각기 다른 4가지의 스킬이 있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게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된것 같고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은사막 엔진의 특성답게 상당히 스킬의 이펙트나 타격효과가 눈부시고 화려합니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필드가 좁아서인지 50명이 함께 플레이를 해도 로딩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렉이 하나도 없다는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그래픽카드는 GTX 1070입니다. 처음에는 검은사막 온라인처럼 스킬을 커맨드로 쓰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롤과 좀 비슷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캐릭터별로 각기 다른 스킬이 4가지 있고 스킬북을 파밍해서 스킬을 배워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 1에서 부터 4까지 버튼만으로 발동을 시킬 수 있어서 사용도 간단했습니다. 다만 스킬 쿨타임이 길어서 스킬의 사용 타이밍이 아주 중요했고 적중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못 맞추면 g 지에요 쿨이 넘나 길거든요 장비 파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등급의 장비 3개를 획득하면 합성을 통해 다음 등급의 장비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름 파밍을 해서 합성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 물론 파밍 시 바로 그냥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하는 캐릭터를 하나 선택해서 입장해서 미니언을 잡아서 파밍하고 소비 아이템을 획득하고 검은 장막이 좁아지면 그 안으로 이동해서 나를 제외한 모두를 쓰러트리면 이기는 방식이죠. 여기서 우리는 미니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 군주처럼 네임드 몬스터도 나와서 전략적인 전투도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싸울 때나 죽었을 때는 영락 없는 배틀로얄 같기도 하고 미니언을 통해 파밍을 하고 있을 때는 RPG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싸우는 재미도 있고 파밍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게임은 자신이 얼마나 게임을 잘하냐에 따라서 플레이 타임이 결정되는 게임입니다. 4분이 지난 뒤부터 죽으면 부활되지 않기 시작하는데 전 한번 플레이하면 4분에서 8분 내외로 끝낼 수 있었죠. 무려 1시간에 8판도 넘게 할수 있다니 해자스럽네요뭐 아무튼 검은 장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서 1등까지 살아있는다고 해도 15분 내외면 진행을 할수 있을 정도로 플레이 타임이 생각보다 짧고 가벼웠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플레이해봤을 때 단점으로 느껴진 부분은 먼저 화면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물론 제 피지컬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떼기나 나무 등의 환경을 자세히 표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인터페이스와 더불어서 같이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음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이미 전부 정해져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이나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 게임의 과금 모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돈을 받고 파는 건 아무래도 조금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킨을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사실 별다른 단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의 완성도가 상당히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뭐 어쨌든 배틀그라운드가 슬슬 질린다 총소리가 지겹다 이제는 칼을 원한다 하면 한 번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엄청나게 특별하다는 라 느낌은 들진 않지만 익숙한 RPG의 플레이 방식에서 TPS와는 또 다른 근접전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기껏 파밍 열심히 해서 적에게 가져다 바치는 재미가 있죠 자신이 어느 정도 피지컬이 되고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한 번쯤 해볼만한 게임 섀도우 아레나였습니다 아 이거 근데 나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